e l 3회 s 사매 자참습 오늘 제6 3회의창의 날을 한번 같이 인ชม. 똑같거요신치시 관리로 정본님을 증가할수있는 시간을 해 주신 이해합니다. 상대방은 생하신이지인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참석한 식품들과 전세계 식품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식품 각자 언제나 아우리에대해서 제리 예시아고생하고 신앙을 포괴하신 내용들이 나는 이벤에서 그렇다 설명할 수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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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레인으로 숨들어 습니다으로숨들을 왔습니다. 뉴습니다으로숨들습니다 뉴클레인으로 숨들어 왔습니다. 뉴클레인으로 숨들습니다으로숨들습니다습니다 그때 당시 여기 있었던 하나의 내용입니다. 저는 태난 곳이 경상남도 중구시 일반 증명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반생해라 그런 곳이에 네,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통학 <웃음> 국방위원 중앙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의 하계 40일 대몽전도 구간에 부산에 대학생이 그분이 오셔서 전도를보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리그 제일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1959년 7월 2 2일 저에게 제가 대목을 나왔는데 공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훈련도 가르쳐주겠느니 오늘 밤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예 오늘 저녁 가겠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테이서 40일 대목 기간을 끝치게 마치고 난 다음에, 난 다음에 그 대목 나오신 분들이 40일 지나면 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그, 그때부터는 나의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 주치자가 없어졌죠. 혼자 가야 돼.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돌어지기시 꿈에 자주 획에게나타나서네 이런 이런 일이 고내 이런 저런 일이 벌어는데또그 다음에 그걸는 그래도 가라 왜 가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시는 분이 어요게 궁금하게 했었면서이 그러다가 또 1년이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중간 60년도 또 7월 20일 날 개봉을 또 다른 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이제 그분이 40일을 마치고 귀가를 사고난 다음에 또 신앙을 해주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때도 또 가르쳐주시는 분이 똑같은 분이 가르쳐주세요. 어느 날 나는 그가 진짜, 교회에 가봐라. 그러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일화때에서 교회를 갔더니, 당시에 지역장님께서, 선생님께서 진주 지역에 분해를 오시는데, 강용 씨가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셨어요. 그분은 남들이 쓰는 사장실을 쓰면 안 되니까, 화장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독을 사서, 만 독을 사서, 하단에다가, 땅을 파고, 이제 묶고, 나무로 씌우고, 그 당시에는, 칸마이를 시골에 가면, 어, 가만히가 있죠, 가만히. 그 가만히를 떼가지고, 이렇게 아 칸막이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절대로 누가 사용보다도 보초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아, 지어놓고, 제가 보초를 고학교 야 양학생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자님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데, 저는 그강경을 보고, 어게할까를 몰랐습니다. 왜? 항상 꿈에 가르쳐 주시던 분이란 말 아, 그래서 막 가슴이 끓는 걸못 하고 그래서 아유바 그래서 다양식 어디를 보실, 보실 때까지 저는 정말 동료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고 그것이 하나의 메시와의 만남이기 있 때문에 저는 메시아를 다양실에서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래 <제가> 가장고다양습니다 <웃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것이 인연이 동기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스승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사람님의 뜻을 첫 번째로 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둘째는 <웃음> 아, 약혼식대 이야기입니다. 약혼식 때, 아버님, 꿈에 제게 내일 약속하는데, 아버님이, 내가 이랬어가지고, 저는, 뭐약혼식이냐고너 실질은 진주와 아시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이 나서, 약혼식이 자기들 아버님 나오셔가지고, 귀를 딱 치우고, 야, 너 좋아하는 여자 있냐? 이러시죠.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례 자제를 해가지고 예! 이 시벌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불러봐라. 그기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그때 당시에는 같은 교회의 출신이라면 야권식을 절대로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주가시라고 하시기 때문에 진주가가 6명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6명이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네? 우리 사랑 아내를 제가 선택을 불러왔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좋다 가봐라. 네. 들어가서 삼용시한 교회 출신이 이 축복을 받으면 연애를 했다고 소문이 났 텐데 <웃음> <웃음> 그렇게 하는 <하려고, 웃음> 절대 하겠다는 거예요 아, 제가 마음에 안들었거요그래고못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그냥> 했어요 <웃음> 못 했는데 <웃음> 나왔나 <웃음> 아버님이 또 제법 몇 시에 나오고 을 치고 야너희왜안있냐그 제가 네, 아버님 유황교에 대해서 같은 교회의 출신이라서 안했습니다 그래 눈부가 일서봐 우리에게 말다습니다보시오야 너희들이 뭐아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러시는 거 그래서 들러가 그래, 어, 아버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후회가 잘 들으셨고 그래서 없다생각하는데 조건을 걸더라 고요 우리 엄마가 공직활동을 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누구든지 고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직활동하는 사람을 안 찾아요 그런데 공직활동을 하겠느냐 그게 좀 있는 거예요 하도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공직활동을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공기가 되어 가지고 그 지금까지 71년도부터 공직을 걸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웃음> 나의 인생 문제까지 걱정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서 나는 메시아로 반드시 고백합니다. 세째는 메시아께서, 어, 이대왕님께서 왕야로 나오셨어요 그때 모든 다, <웃음> 어? 사람들이 다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저하고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훌륭한 공간으로 왔었죠 그래서 그럴 때제 기억으로 생각하기에 꿈에 아론이 세번 나타나셔서 저의 손을 막 잡고 이렇게 알고 왕님 옆에다가 막 갖다 씌우는 요세번째어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문을 모시고 이렇게 숙명기를 통해서 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으로 봐서라도 결합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전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멘 제가 그래서 공증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그러신 도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미샤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배용들입니다 참아버님이 그러신 일 아버님 그러신 그 길은 자체 우리가 구세주의 길이죠 구세주의 길은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통일 사상으로 혼멸된 하나의 이 사상을 통일시키고또체공산주의 비판을 통해서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무시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또메시아을 그리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계속 메시아는 종교 생일을 책임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볼때 종교총각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통해서 모든 종교지대단을 하나로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 종교를 의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정말 예시아의 길을 그어 가신 분이다라고 저는 이제든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인주의 길이에요 이 제인주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다시오마하신 제1사상 아버님 말씀들이 1 8 6권또 말씀하시는 역1 0여 권의 책들의 사상기 내용을 내놓으시는데 말씀 선집 1번에서부터 3 6권까지의 기록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에 대해서. 이런 이것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되어지면서 어, 기독교를 중심한 진리 주님의 역사를 또 그대기 땅에서 그려가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루살렘에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 기타문 승리자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을 만한의 왕으로 초대하시면서 기독교의 십자가를 예리는사건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왔고 목대하고기렇 네.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때 아버님께서는 제2의 길을 흐어오신 노령의 승리를 우리가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아버님은 참부모의 길을 흐어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내놓으신 1천여권의책 또천생경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일까지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오색 인종을 하나님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끊었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언제까지 청산 지어주시는 참부모의 길을 흐러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구세주의길 메시아의 길인주의길 참부모님의 길을 통해서 천주, 천주인 참부모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만천하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어야할 타락인간의 원죄문제 또 가인 아벨의 복귀문제 원리 강론 전체를 다 보면 원죄와 가인 아벨 복귀라는 것이 중요하며 제림 메시아의 강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데 가인 아벨 복귀를 중심 삼고 정리를 했었고 절대 성을 중심으로 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를 세우시고 또3대 왕권을 세우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럼 성하하실 때다 이루었다 시고 성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성의 분함이시오 진성덕 한계로서 영계에서 육개월 다스리며 하시는 전상철학의 주인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라면서 전가합니 아버님이 네, <웃음> 음, 그,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의 절대 성경자가 안착할 곳이 없어 죽천년 동안 돌고 돌았습니다 그 절대성전자가 찾지되어진 것이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종기 조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뿌리가 되는 그릇된 혈통 사탄의 그릇된, 그릇된 생명 그릇된 이 사랑을 받로잡기 위해 그분의 일생의 노점은 대만할 수 없는 천류의 역정을 걸으시면서 대산줄령을 뱃고기 고개고기를 넘으시고 피눈물나는 7.4.9.8단 완승의 길로 길로 승리하셔서 참사랑의 참 부모 참사랑의 조상으로 참사랑의 혈통과 골통이되심을 우리는 만천하에 증거합니다 예. 네. 왕금식장 네. 전체를 보면요, 이것을 보더라도 미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이들 민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라고할때복금식장이라는 전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잊지 않더라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하나님 대신 하늘로 믿어달라고 용서. 그, 그분의 업적을 업적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상위를 담당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내하한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에 하늘로 믿어달라고 믿어달라고. 방부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아버님이 걸어오신 구세주 메시아 개인주 참부모 천인 참부모님의 성녀의 역사를 흐윽 거슬려 볼때 행하시고 남겨 놓으시고 세계 성녀를 죽인다고 전개해 놨던 모든 구십 여 성상의 역사 를 보면 그분은 반드시 1개의 구시도 계신도 한국으로 전나가 진성도 한계로서 만성분항으로서 역사를 공지하시기 시대의 일일이 3대 왕권을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아버지이신 것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저의 관심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